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영하는 매달 즐금식 이태폿 포토폴리오 투자 올해 1 0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난 7월달 기준으로 딱 6개월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수익 전환되었습니다. <웃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 주식형 자산에 대한 하락폭이 여전히 큰 상태에서 같은 기간 동안 매달 적금식으로 꾸준히 투자해왔던 ETF 포트폴리오가 마침내 수익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7월 기준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7월 실적 리뷰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리는 리뷰하는 수익률 기준일은 올해 2022년 그러니까 7월 29일 금요일 종가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올 2월 달부터니까 딱 6개월째라는 것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7월 말 기준 수익률 즉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영하는 매달 적금식 이태포 투자는 글로벌 지수 및 특정 신흥국 지수 몇몇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즉,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타이거 국내 상장 타이거 미국 S&P 500 ETF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플러스 추가 4개 내지 6개의 글로벌 지수 추종하는 ETF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요. 매월 투자되는 날짜 즉 투자 시점과 ETF별 투자 비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점도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이 그림은요. 2022년 올해 S&P500 지수, 미국의 대표 지수 가운데 하나인 S&P500 지수가 지난 7월 29일 기준까지 올해 들어서 그래프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프인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빠져있다. 지름까지도 하락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두 번째 그림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지수 가운데 하나인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역시도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홀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 빠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빠져 있죠. 물론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오른 구간도 있었지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 현재까지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이런 바탕에서 7월 말 기준 매달 적금식 이때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달 실적 리뷰는 같은 상품에 똑같이 투자하고 있는 제 김광주 개인 계좌를 공개하는 것으로 함께 실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것을 공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의 실제 수익률은 실제 투자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예컨대 저는 2월달부터 계속해 왔고 또 3월달부터 4월달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저는 기계적으로 매달 둘째 주 수요일날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되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한달 동안 계속 시장을 보다가 오늘이 좋겠다 싶은 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수익률하고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이니까 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짜투리를 빼고 약 594만 2350원이 투자되었고요. 지금 현재 총평가 금액은 596만 8869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월달 성적을 계산해 보면 수익금은 플러스 26,057원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아주 미미합니다만 플러스 0.44%를 기록했습니다. 7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는 총 7개 ETF를 담고 있고요. 이 가운데 빌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베스턴 VN 30 지수 정도만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개이 테퍼는 다 벌러서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같은 7월 말 기준의 실적을 어떻게 핵심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하긴 했던 7월 기준 실적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매달 적금식으로 즉 매달 정립식 투자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매달 변동성 앞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주식형 자산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죠 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마다 어떤 달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즉 추세적으로는 하락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면서 떨어지는 것이 추세적 하락입니다 이 같은 추세적 하락이니까 매달 변동성은 다르겠죠 그래서 매달 적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이처럼 매달 변동성에 분산 투자한다는 라 효과 그 같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효과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시장 그리고 서로 다른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비중은 물론 다르지만 포트폴리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라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바인 투자자문의 AI 데이터 분석 적 컨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것은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날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만 다른 투자자분들은 AI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날짜를 정하는데 물론 이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해석해서 들어간다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같은 컨트 효과가 매달 일회 최적의 타이밍을 정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고 다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매달 적금식 이 t f 투자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아시다시피 권장 투자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중도 환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만 자본주의 투자 특히 적립식 투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훨씬 안정성이 높아진다, 즉 손해볼 확률이 훨씬 적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최소 5년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보험처럼 꼬박꼬박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월 최소 투자금은 다양한 ETF 포트폴리오에 분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원본 손실 가능은 물론 있죠. 원금 비보장 투자 상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투자 목적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결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목돈으로 쓰기 위해서 또는 연금저축펀드 방식으로 나중에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연금 자 그래서 목돈 마련이냐 연금 마련이냐 두개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고요. 계좌개설하고 수탁관리는 저희 바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문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수탁 해수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어, 수탁하고 계좌 개설하는 것은 삼성정권에서 하고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자본 보수는 연 1% 매월 후치입니다. 자 매달 적금식 투자 삼원칙은 항상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겠죠. 자본주의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성장한다. 물가가 오르듯이 평균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한다. 평균입니다. 망하는 기업도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식이 성장한다. 상승한다. 이것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TF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를 보험처럼 꼬박꼬박 매달 변동성에 분할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인투자자문의 월적금식, 매달적금식 이태 f 포 포트폴리오 투자 7월 실적을 제 것을 가지고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02-5360-153으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을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